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PGI테크의 카메라 가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 가방의 공식 명칭은 PGI테크 원모 백팩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가방에 대한 스펙과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 가방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가방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PGI 테크의 원모백팩 기본적으로 25리터의 용량을 수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확장 기능을 통해서 10리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0리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가방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L에서 맥시멈 35L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방진, 되겠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픽 디자인 가방과 동일하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했었던 퀵 액세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퀵 액세스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모든 카메라 가방이 갖고 있는 이 파티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파티션들을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20 5리터를 35리터로 확장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면부에 자크를 당겨게 되면 은 이렇게 확장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5리터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고무 스트랩으로 물건을 고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25리터에서 30리터까지 확장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5리터를 또 추가 확장시켜 볼게요 가방을 열게 되면요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얘는 따로 추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가방이고요 옆으로 스트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연결을 해가지고 두 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35리터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퀵 액세스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기능이긴 한데 요즘에 웬만한 가방들은 다 들고 나오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자크를 열면 은 안쪽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어놓고서 사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아래쪽에도 퀵 액세스가 있어요 파우치를 넣었다 뺄다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맨 상태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또 있어요. 그전 여기가 사실 제일 재밌었던 게이 수납할 수 있는 포켓에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줘. 빨간색, 파란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수납한 배터리가 지금 용량이 다달아서 넣어놨는지 아니면은 완충이 되어있는 배터리인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 위쪽 퀵 액세스 같은 경우는 위쪽 면에 비중품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을 또 지원을 해요 저는 주로 여기다가 여권을 넣어서 들고 다니고요 반대쪽은 그냥 일반 포켓이에요 포켓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고무 파우치랑 줄로 고정시킬 수 있는 것과 또 좁은 공간의 파우치가 또 있어요 여기다 삼각대를 넣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얘로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얘를 자크를 여기까지 밖에 못 열어요 PGY테크 원모 백팩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이 등판을 열어가지고 이제 가방을 개봉하는 형식이에요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요 파우치는 가방 내부용 파우치로 활용을 해도 되고 이 어깨용 가방을 활용할 때는 여기에 또 이런식으로 파티션을 또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떨어지게끔 되어있고요 저는 저 카메라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놨어요 이런식으로 냅두고 여기또 이렇게 지퍼로 얘좀 신기해 찍찍이가 붙어있는 조그만한 그물망 파우치가 하나가 또 제공이 됩니다 여기는 노트북이 들어가요 15인치가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파티션이 하나가 또 나뉘어져 있어요 자 우선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또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어요 우선은 이 사이드 백팩 손잡이가 옆과 후면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캐리어에도 장착을 해서 들고 다니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스몰 포켓이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어깨끈 스트랩을 넣어놨어요 가방을 열게 되면은 여기도 또 파티션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드론을 넣는 곳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눠 놨고요 여기도 뭐 카드나 종이 이런 저 유심 넣어놨네요 유심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방이 갖고 있는 또한 가지 기능은 확장 기능입니다 여분의 공간이 또 생깁니다 여기에 다른 무언가를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탈부착도 굉장히 쉬워서 옆에 이렇게 끼워주면 바로 어깨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얘와 함께 확장한 상태로 들고 다니면 35L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허리에다 차가지고 앞에 파우치로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시 백팩으로 돌아가가지고 짜잘한 기능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백팩으로 돌아왔어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심하다 싶을 때는 여기 따로 레인 커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주머니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물이 새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식으로 커버를 또 씌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디테일 그리고 여기엔 뭘 수납해놓냐 이렇게 스트랩이 또 딸려와요 이 안쪽, 앞면 안쪽에 또 숨어있어 이렇게 여기는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열지 않는 이상 이 스트랩들이 빠져나갈 일은 없어요 얘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파우치를 연결을 하면은 가방을 맨 상태에서 앞에 이렇게 파우치가 준비가 돼요 렌즈 같은 거를 뺐다 꼈다 하면서 찍고 집어넣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위쪽 편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삼각대나 침낭 같은 거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면부에 이렇게 끼우면은 여기에 드론이나 뭐옷 이런 것들을 외부에다 또 확장 기능으로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잘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면에 고무 스트랩이 또 있어요 렌즈 캡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활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장착을 하고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떨어져요 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잠깐 손을 비우고 싶을 때만 이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쇠와 같은 아주 조그만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또 있고요 앞쪽에는 무게를 분산시켜줄 수 있게끔 가슴에 스트랩이 또 장착이 돼있고 위편에는 무게에 맞춰서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해보면서 진짜 좋았던 게이 어깨 쿠션이에요 어깨 쿠션이랑 등판인데 통풍이 잘 되게 디자인이 돼있다 보니까 땀이 정말 잘안 차고요 쿠션도 굉장히 푹신푹신해 가지고 피로를 덜 느낍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가방은 정말 들고 다닐 때마다 한몇 시간만 들고 있어도 어깨가 진짜 오, 엄청 아팠는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어깨가 아팠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방을 들때 손잡이가 여기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도 들수 있고 눕힌 상태에서 등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등으로 듣는 것 같은 경우는 캐리어 손잡이에 연결을 하면은 또 이제 캐리어 위에 고정을 시켜놓고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가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가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활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번 제주 출장에 어떤 물건을 수납해서 들고 갔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넣어야겠죠? 책! 이 카메라가 다 좋은데 책 같은 걸 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이 가방을 넣는 공간인 이렇게 함께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여기는 노트북을 보조배터리죠 이건 RX용으로 제가 쓰는 거고요 여기 RX 카메라가 들어가고 외장하드 SSD 얘는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녀야 되는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마이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는 컴퓨터 배터리 충전하는 것과 케이블, 그리고 SD카드를 수납하는 이 함을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죠 얘네는 이제 외장하드 케이스에다가 제가 충전 케이블들 잔뜩 정리해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드론이 쏙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청소도구 드론 리모콘이 있죠. USB 잔뜩 꼽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거고요. 자, 이제 이쪽 섹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말씀드렸고요. 이 옆에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열면은 배터리 이거 있죠? 여기에는 배터리를 하나씩 보관을 하고 있고 제가 배터리를 세 개를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다른 스트랩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권 같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반대편!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앞에서 쓰고 있는 삼각대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네. 큰 보조배터리 아까 앞에 거는 작은 거였고 큰 거는 여기다 껴놓고 아이폰 케이블 여기다 꼽아놓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열어주시면 은얘 얘를 이렇게 넣으면 은 여기 이렇게 공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해체를 해서 따로 밑에다가 쏙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쏙들어가요 이렇게 해킹 끝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드론에 짐벌에 또막 다양한 렌즈까지 거기다 카메라 두대막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풀 용량을 전부 다잘 활용을 했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짐벌이나 드론 같은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이 가방에다가 옷과 생필품 뭐 이런것까지 다 넣고 장비까지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체험단을 통해서 이 가방을 대여를 받고서 체험을 할 기회를 얻었지만 2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 만족했어요 아... 이 제품 그냥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그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전 사실 어깨끈이에요 제가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기존의 픽디자인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뭘 찍으려고 해도 너무 피로해지다 보니까 찍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2주간 제가 출장을 두 번을 다녀왔어요 외국으로 한번 제주도 한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단 한번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어깨가 안 아픈게 이 스트랩이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으로 다가오는게 제가 기존에 여기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죠? 어깨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장착해서 쓰는 퀵 릴리즈 플레이트를 여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넓어서 장착이 안돼요뭐 이거는 감안을 해야죠 다른 스트랩을 사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쉬운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가방이에요 지만 가격이 좀 비싸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크롭바디나 조그만한 카메라 조그만한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용량이 어, 과해요 어, 사치?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PGI테크 원모백팩에 대한 리뷰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가.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I got the password, yeah. I finally got the password. Added up the numbers, now the math works. I got the way to make the path work. All these lights t u r n i n